안녕하세요 한글정쌤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자음 스, 쓰, 즈, 쯔, 츠의 첫소리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 구분해야 되는 자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번에 나누어서 할거예요 오늘은 스, 쓰, 즈, 쯔, 츠 이렇게 구분하는 기본 문제를 풀어보고 다섯가지를 다 같이 하는건 다음에 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먼저 스, 스 구분입니다. 4 넘버 4지요. 사, 사. 그 다음에 싸우다, 그 그러니까 스가 되겠죠. 시소, 시가 됩니다. 시, 수저, 수저, 수. 쓰레기, 쓰레기, 쓰지요 사고, 사고, 사입니다. 쓰러지다, 쓰러지다. 사다리, 사다리. 스파게티, 스파게티, 사자, 사자, 쓰다, 쓰다, 소, 소. 다음은 제 뜰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제 책이, 제 책이, 제와 제 중에서 제입니다. 찌그러지다, 찌그러지다, 지구, 지구. 찌게, 찌게, 찌풀이다, 찌풀이다, 자다, 자다, 지도, 지도, 찌르다, 찌르다, 주스, 주스, 쭈글이다, 쭈글이다, 지우개 지우개, 쥐, 쥐 다음은 스, 즈, 츠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 주차, 주입니다. 수, 주, 추 중에 주. 체리, 체리, 츠 발음이 나죠? 자리, 자리, 즈입니다. 시계, 시계, 스 발음입니다. 체조, 체조 츠 발음입니다. 스케이트 스케이트 스 발음입니다. 조개 조개 츠 소리가 납니다. 조, 세수 세수 스 소리가 납니다. 차차 츠입니다. 차, 치즈 치즈 츠입니다. 새우 새우 스입니다. 저리가 저리가 즈 입니다 저리 가라고 하고 있죠 밖으로 나가라 저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합해 보는 문제를 쓰 하고 쯔 구분하는 걸 해볼게요 강, 강한 소리입니다 씨씨 씨. 짜다 짜다 싸우다 싸우다 싸다 싸다, 싸다. 쪼개다, 쪼개다, 쓰러지다, 쓰러지다, 쭈그리다, 쭈그리다, 찌르다, 찌르다, 쓰레기, 쓰레기, 찌꺼기, 찌꺼기, 쓰다, 쓰다, 찌다, 찌다, 이렇게 해서 쓰. 쓰, 즈, 쯔, 츠를 구분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쓰와 쓰, 즈와 쯔, 쓰즈츠, 쓰, 쯔를 구분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문제를 찾아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